만약에 박상도 의원을 보고 나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금원을 줬다면 포괄적인 내물죄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 미만이라고 저 정도 금액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대한민국에몇명 있나 봤더니 5년간 단 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네. 자 법원 행정처장님. 네. 일반적인 법리에 기반해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야당 의원님들 여러 차례 질의하시면서 특정인이 상식에 맞지 않는 수준의 높은 이익을 얻게 되면 굉장히 수상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셔서 박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어, 퇴직금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상여금이다 라고 또 했다가 이제는 산재 위로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산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산재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고요 또 산재로 인해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세금 정산을 안, 하, 안 합니다 근데 산재 신청도 안 했고 세금 정산을 또 했어요 그래서 논리에 안 맞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처럼 10년 미만 일하고 저 정도 금액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몇명 있나 봤더니 5년간 단 3명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 화천대유런 회사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 행정처장님 저 판결은 요 97년도 12월 26일 날 선고된 판결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건 보통 상임위에 소속돼서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뭐냐면 자기가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한데 어떤 특정한 회사를 도와주기로 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그 회사에 상대로 문제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어떤 직무 권한인 의안의 심의나 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 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 의원에게 작용해서 일정한 의사 활동을 하도록 권유 설득하는 행위도 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혹시 이 판결 아십니까? 사건 번호까지 모르지만 그 판시 취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국회의원은 어 특정한 회사에게 어 다른 의원들이 어 문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는 그 회사가 일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는 <웃음> 취지로 뇌물을 받아서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 만약에 이거 어차피 가정입니다가정인데 곽상도 의원은 사실 상임위가 어떤 이런 어 토지 개발 관련된 영역은 아니라서 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곽상도 의원을 보고 보고 보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금원을 줬다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어 포괄적인 뇌물죄 형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서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관계를 전제로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도 안 하기는 좀곤란하다고 <웃음> <웃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국회의원의 그 직무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는 건 맞는 거죠 그죠 네네. 예 왜냐면 꼭 자기 소관 상임위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제로 광범위하게 업무 범위 직무 대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고 이게 대법원에 확립된 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거액을 준 것이 사실은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준 것이다 그러면 어 아,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들에게 줬다 해도 뭐 내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여러 판례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법리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 짚어봤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저런 법리는 확실하게 있다.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는 대부분이 그 동안 굉장히 넓게 해석해 왔다. 이런 어, 것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